벨코지가 아닐까, 어, 낙지, 쭈꾸미, 문어가 아닐까, 좀 새로운 유형의 포켓몬이라갖고, 많이 이게 설명드리기좀 어려워요, 지금. 어? 깨고는지 어디갔어? 자 신비 여러분 하이롱 자, 이번에 새로 나온 포켓몬 샹델라가 나왔습니다 출시한 샹델라를 한번 플레이 해볼겁니다 일단 화염방사 그리고 폴터가이스트 오버히트 봉인 요렇게 좀 묶어서 1세트 2세트 이런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 딜러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딜이 센 편이야 가디안은 포켓몬 유나이트 세계에서 정통 AP 마법사 딜러거든 샹델라는 서포터인데 딜러 같은 느낌? 네,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딜이 약한 건 절대 아니니까 공본 자체가 딜러기 때문에 서포터로 쓰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찐거 해보는 상대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게 두 번씩 쓰더라고, 스킬을. 자, 맞추고. 이 컴퓨터 아니야? 왜 이렇게 못해? 아, 그래요? 어허. 아, 근데 귀엽지 않아, 이거? 아, 이거 진화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귀여워, 이거. 아부다아아 근데 초반부터 아이 좀 굉장히 공격적이야 얘가 나이스 좋은 자 됐습니다 피해주고 그렇죠 좀지나가 늦게 되는데 아 그래도 스킬을 세번까지쓸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자 일단은 화염받았 쓸게요 야 이거 뭐했겠어 뭐야? 나이스 오 쎄다 쎄다 나이스 야뭔지 이거 아, 이거 끝에 화염방사가 데미지가 세다. 아, 초반부터 이렇게 세다고? 왜 뭔데이야, 이게? 자, 폴타 가이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깔고, 옷 쓰고. 저 가구에 맞으면 터지거든요? 야, 이런식의 원거리에서 맞추는 거 진짜 좋은, 너무 좋은데? 아, 뭐야, 이거?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데미지가 좋습니다, 생각보다. 디버프도 걸고, CC기도 걸고, 어, 굉장히 아주 나이스하지 않나? 야, 이석감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대라 지금 안 걸을 이유가 없어. 야 포켓타이. 컴터 아니야. 컴터는 가만 있지 않아. 컴터 아닌데? 자 깔아주고. <웃음> 어 재밌는데? 아폭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디버프 및 지속딜러? 와우! 오오 나이스 <웃음> 이거 너무 붙었으니까 좀 이게 다못 때리네. 멀리서 깔짝깔짝 이스키 쓰는 게 짜증 나거든요. 체감상 안 고를 이유는 없어요. 야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았다 진 던지는디? <웃음> 어 나이스 진짜 좋아 아아 <웃음> 글레이시 아니야 글레이시한 느낌도 아니에요 벨코지가 아닐까 어, 낙지 쭈꾸미 문어가 아닐까 좀 새로운 유형의 포켓몬이라갖고 많이 이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어? 깨그룹이 리가 또? 어 와쎄 좋아! 그냥 써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야 상대의 단점이 물몸이라고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벙거리 딜러가 다 몸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이로 안녕하세요 야! 화염방사가 야, 폭딜이 어마어마한데요? 맞아요 궁극기 쓰면 은 상대방은 잠깐 안 보입니다 시야도 차단을 하고 이래저래 좀 많이 귀찮게 구는 AP 딜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켜미 때 뭔가 좀 약하긴 한데 날토스처럼 정말 미치도록 한 느낌은 아니에요. 또 저점도 3단지나요 포켓몬 중에서 그나마 준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너 뭐하니? 너, 뭐하니 너? 뭐하니? <웃음>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런 캔들 있으면 하나 갖고 싶은데? 아아 주래곤 닮았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오키오키. 어 루즈라 같은 소리만 해봐. 루즈라로 만들어버린다. 오버히트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가면 안 돼, 그쪽 가면 안 돼. 이거 봐, 있다니까? 절대 있다니까? 나이스! 괜찮은데, 괜찮은데? 야, 나쁘지 않게 는데 뭐야? 아, 이거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오! 이런 거구나! 나 이게 어디서 진지않았네 오, <웃음> 음,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빠질게요 빠질게요 빠하아 우리 정글 죽어버렸어 아 그럼 지금까지 이거 한 번만 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자 레벨 업했습니다자 봉인 찍도록 하겠습니다 응 일로 나면 그만이야 총, 총, 총. 또망쳐응 와봐 오 와봐 오 와봐 오. 자 집중 집중 집중 집중해 집중해 나이스 어 뭐야 야야야야 야, 야. 야, 뭐야 둥극이 버렸다 장대라가초급용이라고야줄건줘 나이스 나이스 자 집중 집중 포기하지 마, 먹을 수 있어 아 잠깐만 나 AP 딜러야 줄건줘나 먹었나 나이스 아주 나이스 좋아 좋아 아이고 근데 봉이 사기다 오버히트가좀 쓰기 어렵네요 저는 아 못다 손는겨 이거를 또 때려야 또 세지네 어 알겠네 어떻게 하는지 자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이거 막읍시다 근데 화방 폴터가이스가 또나온것 같아 난 나이스 뭐야 야 이거 사라지는데? 야 엄청 센데? 센가 싶은데 아 세네 안센것 같은데 싶은데 세자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자 집중 집중 우리 이길 수 있어 집중 나이스 이거지 자 빠질게요 빠질게요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우리팀 살려줘 나 버리면 어떡해 딜러를 유기시키면 안돼요 아 근데 제라우라한테 이게 약하긴 하다 파고드로우한테 너무 약한데 자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 안 뭉치면 줘 아니 아니 안 뭉치면 줘안 뭉친다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참.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와 대박 골로 골로 골 무조건 넣어 빨리 넣어 아, 이거 어렵다 자 좋아요 자,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심지 어 여러분들만 계시면 이길 수있습니다자한번더 넣자 한번더 넣을 수 있다 이거 욕심부리지 말고 딱이치고만더 넣자 아 해로운세 인정 지금 어차피 어그로 밑에 끌려있거든 이때 골로 온대, 이때 골로 온대. 나이스 빠져 바로 도망가 바로 도망가 응! 도망갈 거야! 응! 꼴로만 그만이야! <웃음> 나이스! 아... 파이어로님 나이스! 야 이거 파이어로 아니었으면 좋았어! 인정 인정! 이제 우리 심지어 여러분들 탱커, 암살자, 두분, 서포터, 픽시 아 픽시 픽시 맞지 잠깐만! 아, 럭키 럭키! 럭키. 아, 럭키였나? 키아이디 왔어! 와 야, 이거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팀캐리 인정 진짜 팀캐리 인정 자 심지어 여러분 이번에 새로 나온 상대를 한번 플레이해봤는데 특수 공격형 원거리 딜러이자 그리고 상대방을 방해하거나 CC기를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디버퍼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딜포터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하지만 약하지가 않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화력이 미친듯이 나오면서부터 웬만한 저몸들은 거의 녹아내리는 수준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화면방사 오버히트 두가지 중에 아무거나 고르시고 폴터가이스트를 쓰시는걸 추천드리고요 이건 좀제 쪽으로 가는거고 상대방을 귀찮게 우리팀에게 도움이 될거다 하면은 공인 스킬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지어 여러분 들 이번에 새로 출시한 샹델라 한번 플레이해봤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어떠냐고 물어보신다면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을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심지어 여러분 그럼 이보바